오늘 영상, 생애 첫 구매사 혜택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아주 오늘 그냥 바삭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! <웃음> 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TV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, 제가 인트로 때더 이상 묻지 말라는 말씀은 사실 농담이었습니다 <웃음> 언제든지 이렇게 말씀만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생애 첫 구매 혜택에 대해서 많이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너무 잘못된 정보에 전제로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정말 생각보다 생애 첫 구매자 혜택이 많이 나와 있는 거에 비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아주 그냥 빠삭하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크게 봤을 때 생애 첫 구매자 혜택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리해보면 연방정부 혜택이 한두 가지가 있고요 주정부 혜택이 한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아, 세 가지 혜택이 되는데요. 가장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첫 번째 혜택, 이게 말 그대로 생애자입니다. 생애, 캐나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만약에 명의가 올라가신 적이 있다면 사실은 적용 대상이 아니시게 됩니다. 네, 그래서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요. 그래서 정말 생애 첫 구매자여야 되고요. 그첫 번째 BC 주정부에서의 혜택은 취득세 면제가 될수 있는데 우선 취득세가 뭐냐면 누구나 도 집을 구매하실 때 취득할 때 내는 Property Transfer Tax, PTT라고 하는데요. 이게 이. 200만불까지 이하까지는 2% 구매가 2% 마이너스 2,000불 계산하면 됩니다 아주 쉽죠? 다시 한번 200만불까지 뭐이러다 100만불짜리 집을 산다 취득세가 얼마일까요? 2만불에다가 2천불 빼니까 1 8,000불 와 계산 빠르죠 여러분 <웃음> 이렇게 2% 마이너스 2천불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면제가 될수 있어요 이 취득세는 주정부한테 내는 건데요 이게 면제 되는 게 생애 첫 구매자한테만 면제시키는데 이 가격이 이게 법이 예전법에 이게 제정됐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50만불입니다 50만불 50만불 이하많이 생애 첫 구매를 하실 때 취득세가 면제가 되는데 그럼 원래 50만 불짜리는 취득세가 얼마 되죠? 곱하기 2에다가 마이너스 2천이니까 8,000불을 원래는 내셔야 되는데 이걸 면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, 근데 이것도 조건들이 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생애 첫 구매자야 되고 뭐 한국에서 있었다 하면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되고요 시민권자나 그리고 1년을 네, 그 투자자한테는 이게 혜택이 없어요 어디든 1년을 그 집에 거주를 해야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내제또 TMI 리얼터잖아요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, 그럼 만약에 한 6개월 정도 살다가 어쩔 수 없이 팔게 됐어. 그러면은 나머지 6개월 그러니까 반 정도 되죠. 그러면 한 4천 분 정도를 다시 이제 토해내는 시스템입니다. 그래서 무조건 어, 360일 무조건 살아야만 하는 게 아니라, 우선 안 간면을 받으시고 1년간 거주한 된 어, 전제하에 이 혜택을 받으시는 거죠. 우선은 50만 불자가 별로 없잖아. 이제는, 그렇죠? 그래서 이 법이 사실 바뀌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언젠가바뀌겠죠지 현재로서는 50만 불이 100% 면제를 받으려면 근데 50만 불뭐 천불이다? 그러면 또그 8천불 다 내느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이게 50만 불부터 52만 5천불까지 분할로 혜택을 받으세요. 그러니까 뭐 99%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죠. 50만 불, 천불이면. 근데 52만 5천불이 끝입니다. 이상부터는 원래 취득세를다 내셔야 됩니다. 그래서 거기서 헷갈리는 게 많은 분들이 어? 저는 75만불이 잘한데 라고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문의를 하십니다 그거는 에이. 생애 첫 구매랑 상관이 없고요 이거는 신축 신규 분양을 사실 때 혜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애 첫 구매랑 아무 상관없어요 생애 첫 구매가 상관없고 예를 들어 이게 네 번째 집이야 근데 신축을 사시게 됐어요 그럼 75만불 이하 짜리 신축이다 취득세가 면제가 될수 있습니다 와우. 오 놀라셨죠 생애 첫 구매방은 대상자가 아니고요 근데 어, 생애 첫 구매이면서 신축을 또 받았어 그래도 당연히 취득세 면제가 될수 있죠 다만 똑같습니다 투자자가 아니고요 1년을 거주해야 되고 영주권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75만불 이하짜리 이게 GST 전입니다 여러분. 신축은 GST가 붙잖아요 5% 정도 근데 70도 6만불짜리다 그러면 또 취득세 를다 내야 되느냐 80만불까지 또 분할로 면제 대상이 됩니다 80만불까지는 거의 뭐 99% 다 내시고 한 1% 정도만 면제받으시고 75만 뭐천불이다 이러면 은 99% 면제받으시고 한뭐 1% 정도만 내시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오케이? 두 번째 혜택 두 번째 혜택은 Federal Government 연방정부죠 내놓은 정책입니다 이게 2019년에 내놨는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막 서로 막 뒤엉켜서 저한테 막 상담을 오시는데요 다운페이먼트를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죠 20% 이하 현금이 20% 구매가 20% 이하인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건데요 그 신축은 10%를 연방정부에서 도와주겠답니다 다운페이먼트를 구축 일반 구축은 5% 다운페이먼트를 도와주는 건데 이게 무이자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와 최고다 라고 할수 있는데 캐치라고 그러죠 약간 뭔가 읽어봐야 될 약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이자긴 합니다 근데 25년 뒤에는 갚아야 되거든요 뭐 또는 팔때 3년 만에 팔게 됐어 그러면 바로 5%를 갚거나 또는 신축을 구매했을 땐 10%를 다 되돌려줘야 되는데 그 빌렸던 그 당시 5%, 10%가 아니라 이게 지분을 사는 거예요 국가와 같이 국가가 지분을 참여를 하는 거래서 파는 그 당시에 5%나 10%의 지분을 돌려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한국 분들은 누가 지분 참여하는 거좀 싫어하시잖아요 그죠? <웃음> 지금은 무이자를 기분 좋지만 나중에 10년 뒤에 10%를 국가한테 그 매매가 그 당시 매매가 10%를 돌려줄 때는 또 가슴이 아프겠죠 사람이잖아 그죠? <웃음>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다른 것처럼 그래서 좀 많이들 애용을 안 하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,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, 이거는 당연히 또 생애 첫 구매자 여의되고요 그 다음에 인컴이 수입이 15만 불 이게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에 15만 불이 이상 되면 또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최근 들어서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작년에 원래 12만 불이었는데 그래서 통 어, 부부가 합산 인컴이 15만 불 이하인 사람에게 혜택이 되고 그 다음에 72만 2천 불까지 집값이 한마디로 수입의 4.5배 정도만 국가에서 참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2만 2천 불 이하의 짜리 구매를 하시고 그리고 돈이 좀 모자르신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몇년 후에 다시 국가한테 갚는 거나 괜찮아 라는 분들은 이 혜택을 애용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게 두 번째 혜택 네, 다운 페이먼트를 국가에서 빌릴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세 번째 이것도 국가에서 준 혜택인데요 생애 첫 구매자에게 RRSP가 있습니다 Register e d Retirement Savings Plan이라고 은퇴 연금이잖아요 그걸 붙는 게 있는데 이 RLSP 자체가 잘 모르신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소득을 줄이자고 할때 소득이 높으면 세금을 내잖아요. 그래서 세금을 낼래? 아니면 은퇴연금으로 살래? 연금 사는 거거든요. 이 RLSP를 사면은 소득은 줄여서 들어 세금을 덜 내는 그런 효과인데 이거를 생애 첫 구매자들이 3만 5천 불을 한해서 RLSP를 샀다가 소득은 줄이고 그 세금을 덜 내면서 은행한테는 몰개지 받을 때 소득으로 인정을 받고 근데 세금을 덜 내면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. 그걸 3만 5천 불을 RLSP에 샀다가 그리고 이 잔금 치를 때 이게 한 90일 정도를 은행에다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뺄 수가 있어요 아하 한마디로 소득을 잠깐 줄이면서 또 세금 덜면서 소득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이 RLSP First Time Homebuyer Incentive이거든요 이 3만 5천 불을 넣다가 었 빼는 건데 이게 잔금 날짜에 잘 이용하셔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90일간 미니멈 은행에 들어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뺄 때는 소득으로는 치지 않고 넣었다 빼는 건데 다만 다시 갚긴 하셔야 돼요 이게 15년 내에 은퇴 연금을 산 거니까 다시 이제 갚으셔야 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를 사용했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가 크게 생애 첫 구매자한테 혜택이 있다는 거 취득세 면제가 5 0만원 이하 다 1년을 거주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다운 페이먼트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 72만 2천 불 이하짜리 집을 살때세 번째 3만 5천 불을 소득으로 직접 그이 다운 이 현금이 있으셔야죠 여러분 3만 5천 불을 넣었다가 뺄수 있다는 거 세부적인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90일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 첫 구매랑 상관없이 신규 분양 신축을 구매하실 때 75만 불 이하부터 80만 불짜리 이 사이에는 취득세가 면제가 될수 있다는 거 다만 네, 영주권 이상이고 1년을 거주해야 된, 오케이? 이제 좀 이해되셨죠? 언제든지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또 차근차근히 성심성의껏 응대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어, 이렇게 어,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도 또 유익하게 어, 생각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As always, thank you all for watching I will see you next time Bye bye